오늘은 육기로 본 창조와 계시록,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 새벽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기의 저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육기의 저자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보로 보는 견해인데요. 바로 이 육기가 주인공 요베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전승이나 탈무드의 근거에서 모세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육기 28장과 잠언 8장의 문체가 흡사하다고 해서 솔로몬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레미야로 보는 견해인데요. 역시 문체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예레미야서와 비슷하기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육기와 10편, 10편 88편의 분위기가 유사하다고 해서 시0편 88편의 저자인 해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욕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욕과 고난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욕이 회개해야 된다는 욕의 친구들의 주장이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대화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기록 시기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다가 돌아온 후에 왜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욕기를 썼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는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고요. 시편 73편을 쓴아삽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도 역시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죠. 6기 기록 목적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한 것이라도 것 있지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욥이 살았던 땅 우스가 어디였는지 사실 정확하지 않고요. 욥기가 쓰여진 시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욥기의 그 욥이 실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지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스케 14장 14절에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나오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린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에스크에게 욥이 노아, 다니엘과 같이 모두 실제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사도 역시 요 욥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강 간주하고 그요의 신앙과 기도의 힘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요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6기의 시대적 배경은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기원전 2400년 전이라는 것에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6기의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은 홍수 사건을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6기 구장 6절을 보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셔라는 그런 말씀이 나,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그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는 이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 볼 때요. 이, 때 이제 창세기 10장 25절에 차, 세상이 나뉘었음이오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하는, 원어는 팔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쪼개다 나누어지다, 각기 다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구의 역사 언젠가 모두 하나였던 지구의 땅이 나누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6기 12장 23절과 13장 1절을 보면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그런데 욕이 나이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이의 귀가 이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욕은 바벨로브, 바벨탑 사건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두 번째로 이제 욕의 배경 연대를 보는 견해는 욕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욕기 38장 21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계정으로 보면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직역하면 너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느냐? 또 너가 산 날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냐? 자,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욕의 시대적 배경이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이 바로 족장 시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이 욕기 38장 이 21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21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반어법제 표현을 하고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이제 영어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반어법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이죠? 그런데 요배 시대적 배경을 노아의 홍수 이전으로 볼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욕기 22장 15절 16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욕기의 시대적 배경은 욕기에 나오는 많은 홍수의 배경을 전 지구를 덮은 노아의 대홍수가 아니라 그전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침몰된 것으로 보여지는 기운강 침수사건으로 보는 견해예요. 자이 15절을 보면요.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악인은 아벤마스, 사악한 남자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옛길올람은요. 이 단어는 고대를 의미하는데 자 창세기 6장 4절에 그들은 고대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때도 역시 올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티탄의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큰 물에 휩쓸려 버려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끊어졌음 끊어졌다 라는 것은요 영어로 컷다운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마트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파괴되다 끊어버리다 조기에 빼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갑자기는 때가 되기도 전에 아웃 오브 타임 그러니까 시간 바뀌라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정한 시간 전이라는 그런 에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끊어졌다라는 것은 정한 시간 전에 파괴되다, 끊겨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악한 남자들의 땅의 기초가 큰물 흐르는 물에 의해서 스윕 어웨이 야차크라는 단어로 함몰됐다, 가라앉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기 2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때가 되기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노아의 대홍수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홍수를 의미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요배시대를 노아의 홍수 이전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기혼강 홍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라면 기온강 홍수. 이 기온강 홍수는 땅의 일부분이 홍수나 계속 흐르는 물에 의해서 가라앉아 버린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데, 전설처럼 전해오는 아틀란티나 미우대륙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이두 대륙이 실제 있었을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고 아마도 무슨 일 때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다 아래로 침몰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두 대륙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에노스의 시대에서 에녹시대 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기 22장 16절에서 말하는 함몰된 땅이 바로 이 가라앉은 아틀란티스와 이제 미우 대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사건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일어났다는 라 것인데요. 자, 창세기 2장에 또 에덴에서 나오는 4 개의 강의 근원 이름이 나오는데 기홍강, 유브라데강, 비송강 그리고 힛데겔 헤떼, 힛 그러니까 티그리스죠. 그런데 이4 개의 강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면 기홍강과 비홍강의 위치는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기홍강이 이제 홍수 기홍강의 홍수가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참고하는 외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야사레 책이라는 그 책에는 에노스에 대해서, 에노스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운강의 물로 범죄한 사람들의 아들들을 덮으시고 땅의 3분의 1을 파괴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요베 시대의 홍수가 야사레 측에서 말하는 이 땅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기운강 홍수 심판이었다면 요베 시대의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바벨탑 심판 이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시대보다 이 요베 시대는 훨씬 앞선 에노스의 때가 될수 있다는 라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베이 살았던 시대는 욕기를 읽다 보면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인데요 언제 유이 살았다 혹은 육기가 언제 쓰여졌다 라는 것을 정확히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육기를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좀더 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육기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욕에 대해서 욕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욕에 대해서 욕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진 것이 없다면 욕이 절대로 온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은 누구일까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모두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이 자세한 내용을 엘리사 목사님이 설교하신 네피린과 짐승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6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NIV N I V 성경으로 보면 영어로 엔젤스 그러니까 천사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사탄은 적 원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 속에서 천사는 권능 있는 자, 거룩한 자, 천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 무리 또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지키는 자 라는 그 의미를 가진 순찰자로 표현이되고 있는데요. 순찰자는 자는 단위에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 38장 7절처럼 새벽별들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 땅에 떨어진 별처럼 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헤븐스, 여러 개의 하늘들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천사도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미드라시에서는 10계급으로 아담의 증언에서는 9계급으로 천사를 나누고 있어요 천사의 계급을 좀 보면요 천사는 상, 중, 하로 나뉘어지는데요 스랍과 그룹, 보좌천사가 이 상품천사에 속하고요 그리고 주관자, 권세자, 능력권세 이런 천사들이 중품천사, 그리고 정사, 통치자, 그리고 이 아르콘이 통치자예요. 그리고 천사장, 천사가 하품천사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랍과 그룹천사가 아주 중요한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스랍은요 불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고요. 구약성경 중에 그이사야사에 따르면 스랍은 날개가 여섯 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서로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천사들은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그룹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언약계를 지키는 천사 역시 그룹 천사고요. 또에스겔을 보면 은 역시 그 타락한 루시퍼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룹 천사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이 그룹 천사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가 조금 전에 봤던 수랍 천사는 날개가 6개였고요. 지금 에스겔 천사가 말하는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예요. 자 그리고 이 그룹 천사들은요. 고든 다리에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고, 날개 아래로는 사람의 손이 있다라고,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본두 번째 환상에서 이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바뀌어서 표현이 되는데요. 그룹의 한 얼굴에 사면으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두 번째 환상에서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네 얼굴이 한 면은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룹 천사였던 루시퍼를 대표하는 얼굴이 아마도 소의 얼굴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탄 숭배자들은 역시 소의 형상을 한 바포맷을 숭배하고 있죠. 아무튼, 아홉 단계로 이루어진 천사 계급 중에서 슬압이 가장 높고 그 아래가 그룹 천사니까 둘다 굉장히 높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에도 내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그룹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슬압 천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내 네 생물이 어떤 천사일까요? 에스겔과 게시록을 비교하면 이 생물의 모습이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네 종류로 똑같아요. 자 그럼 이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이 그룹천사일까요? 그런데 이두 성경을 잘 본문을 비교해보면 다른 것이 좀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요. 어, 에스겔이 본 그룹천사와 달리 날개가 여섯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착각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을 믿는 관점에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에스겔의 그룹과 계시록의내 어, 네 생물을 비교하면 날개의 개수만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보면요. 에스겔 그 선지자가 본 그룹은요. 앞뒤 한 몸에 내네 얼굴이 있고 계시록의네 생물은 각각 하나씩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계시록 보좌 앞에 네 생물은 에스겔이 본 그룹 천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계시록 속에 네 생물이 어떤 천사일까요? 이사야랑 좀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사야가 본 스랍 천사와 계시록의네 생물을 비교해보면 모두 날개가 6개로 날개의 수가 일치를 합니다 비록 이사야가 본 스랍 천사가 둘로 얼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 천사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요. 날개수만 놓고 본다면 일단 스랍의 얼굴이 요한이 본 계시록의 내 생물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특히 스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거룩하다, 거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사야가 본스라 천사에 대한 설명과 계시록의 내생물에 대한 설명에서 이스라 천사와 내생물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쉬지 않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 중에 개별적으로 유명해져서 실명까지 공개된 천사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가엘 천사장인데요. 성경을 보면 미가엘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을 이끄는 천사장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1절과 게시록 12장에서 미가엘은 최후의 전해의 전쟁에서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들을 대항한 하늘의 군대들을 지휘하는 전쟁의 지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은 동정녀 마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천사인데요 성경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이 최초로 나오는 것은 다니엘 8장 16절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4절에는 다니엘이 이제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유명한 다니엘의 7 0일의 예언을 주시게 됩니다 다니엘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난 그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쯤 이제 가브리엘의 모습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전령인 세례 유한을,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스가리아, 그러니까 아버지 스가리아 제사장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나사렛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고지를 하게 되죠. 에베소서와 골로세서에도 이 천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통치자나 주권자 그리고 주관자 뭐 이런 통치 정사 주관자 이런 이름들이 모두 세상의 어떤 권력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골로세서를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고요. 천사들의 이름에서도 분명히 이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자, 주관자가 여기 치리자라고 해서요 지배천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세자 역시 권능, 역천사로 세력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능력, 권세라는 이 천사가 등장하고 또 통치자, 룰러가 나오죠 룰러는 정사라는 그천사 있는데요 이 아르콘이라고 불려지는 이 천사들은 감시천사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감시천사들이 이제 이탈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딸들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게 바로 이 감시천사인 통치자 그룹의 천사들이었어요. 자이 외에도요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에녹 1서에는 거룩한 천사를 대표하는 7 명의 천사 이름이 나오고 있고 또 자기 자리와 자기 천소를 떠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그 내피림을 탄생시킨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의 이름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또 루시퍼는 언제 타락해서 사탄이 됐을까요? 성경은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창조됐는지 또 마귀가 언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는 크게 천사들도 창세기 1장에 기록, 기록된 6일 창조 시기에 창조되었다는 라 주장과 창세기 1장 1절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천사들이 만들어졌다는 라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도 하늘들을 만들고 나서냐 땅까지 만들고 나서냐로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는데요 천사들의 창조 시기를 알아보면 천사 창조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인간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주장 창세기 1장 둘째 하늘을 만드실 때 창조하셨다라는 주장을 보면 요 하늘이 있어야 천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하늘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일 창조 시기 중에 하늘을 만든 후에 천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창조를 창세기 1장 8절 전 하늘 그러니까 궁창의 하늘을 만드시는 둘째 날 이후에 둘째 날에 이 천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일단 유대전승을 보면요 첫째 날 하늘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둘째 날 지옥과 그리고 천사의 계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천사들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천사는 불로 만들어졌는데 이 불, 불을 만드는 둘째 날 천사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을 잘 읽다 보면 요 둘째 날 지으신 하늘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눠서 단지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니라 라고 이렇게 그냥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럼 이때 하늘을 만드신 건은 아니죠. 그럼 언제 하늘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모두 이 창세기 1장 1절, 1절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지라고 일단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원문을 보면 천 하늘이 그냥 단수 하늘의 개념이 아니에요. 헤븐스라고 해서 복수의 개념이죠. 히브리어 역시 샤마임이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한 개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로 볼때개혁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단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단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조직신학 시간이 돼서야 잠깐 그냥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그러니까 상상은 잘안 안 되시겠지만요 여러 개의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 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궁창의 하늘이죠 파란 하늘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부르는 우주 또그 우주를 벗어나는 어떤 바울이 다녀왔던 그런 하늘, 3층층의 하늘이 있다라는 거죠. 또 사실 미드라슈처럼 7개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땅과 어두운 물이 모두 창세기 1장 2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땅, 물은 모두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모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나? 이두 번째 주장은요. 아니다. 천사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이 천사가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주장에서도요. 두 주장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늘들을 만들고 나서 천사가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땅까지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 라고 이렇게 다양한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 첫째, 하늘들을 만들고 땅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주장을 한번 보면요. 이 주장은 요기의 38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요백에 자신이 땅,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할 때요비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고 있죠. 땅의 기초를 놓는 일은 창세기 어디에 있어요? 1장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첫째 날에 땅이 창조되고 기초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6기 38장 7절에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천사를 물론 가리키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중에 이미 하늘은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질 때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고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니까 땅은 땅을 만들 때 이미 천사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 1장 1절 언젠가 청사가 창조된 거는 맞지만 그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모두 만들어진 다음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하냐. 바로 이제 이사야서인데요 천사 중 하나였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졌다라고 땅에 찍혀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땅이 이때 모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자, 이 의견 안에서도 크게 첫 번째 인간 창조 이유설과 두 번째 인간 창조 이전설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인간 창조 이유설은 천사들이 인간을 보고 질투해서 우리가 인, 왜 인간을 섬겨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간 창조 이전설에는 역시 시기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땅을 만들기 전 천사가 만들어졌는데 그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안에서 땅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천사 중에 일부가 땅을 만드실 것과 그 땅에 자신들이 섬겨야 할 인간을 창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고요. 그것의 이제 근거는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 이후에 공중으로 추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그렇기 때문에 땅은 만들기 전이다라는 것이고요. 어, 아니다. 땅까지 모두 만든 이후에 이 루시퍼가 타락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누어졌지만 6기 38장이죠. 땅에 찍혔다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어 1장과 2절 그러니까 2절에 이 2절이 어, 사탄이 반역해서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서 추방된 그 심판의 결과로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해졌고 흑암이 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는 것이 이제 어 사탄의 그 반란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와 보후 인데요. 자 여기 이 보호는요.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 2절 말고 딱두번더 등장을 해요. 이사에서 34장 11절과 예레미야서 4장 23절인데요. 두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땅이 혼돈하고 황모하게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에녹서와 이사야 그리고 에스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결국 루시퍼에 대한 반란은 무엇 때문이었다? 자, 여기 볼까요? 에녹서를 보면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옥자를 놓고 나의 힘과 동등한 힘을 가지려고 했다. 누가 한 천사가요. 그래서 그와 부하들을 높은 곳으로부터 추방했고 심연위에 공중에서 실수 없이 날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사야서 역시요 너 아침야들 개명성 여기서 이제 루시퍼를 가리키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는고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위에 앉으리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교만이죠. 그래서 이 루시퍼의 반란은 무엇이냐?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의 반란 사건 이후에 타락한 천사들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음란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적으로 결합해서 거인을 출생시키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어 있게 되고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에녹서 역시 이노아의 홍수전 그러니까 이 어, 타락했던 문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과 몸을 섞어서 엄청난 거인을 낳았다 라고 기록하면서 감시천사들이 이 타락한 천사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드라시와 요세프스 역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이 음란제를 범한 천사들에 대해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자기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나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여 어둠의 구덩이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단의 체온은 무엇일까요? 용, 옛뱀, 마귀로 불리는 사단은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와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무서운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태초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사단 그러니까 루시퍼와 반역한 천사들의 전쟁이었다 이 천사는 이 반역한 천사들의 죄는 교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차 심판이 내려지죠 이 하나님의 부자를담는 반역한 천사들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추방되어져서 둘째 하늘로 추락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간에 그리고 경건의 셋의 후손들과 네피림 그러니까 거인들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1차 심판으로요. 어떻게 돼요? 범죄한 천사들이 무적행에 마지막 심판때까지 가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류는 대홍수로 당시 노아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모두 전멸되게 되죠. 그럼 사탄이 요한계시록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분명히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도 역사는 하 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욕기 1장 6절을 보면 재밌는 것이 사탄이 분명히 범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사들하고 같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사탄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히브리어로 이 사단은 요 대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대적은 법정에서의 대적, 그러니까 고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정확한 의미는 고소자고요. 스가리아 3장 1절에 보면 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고소하는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인간 세상에 법원에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인간을 고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소를 하는 것은 검사와 분명히 유사하지만요. 검사는 자신이 형벌을 받지 않죠. 그런데 사탄은 먼저 형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심판의 형이 내려졌고요. 인간이 구원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미 사탄에게 내려졌고요. 모든 재판이 끝났죠. 그런데 이런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나와 똑같이 범죄한 인간 그래로 두시면 안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간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만 이렇게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함께 그 사막 형, 사망의 형벌을 받도록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참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자기만 죽지 않고 이 어 사탄이 계속해서 인간법원의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사탄의 참소 때문에요.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잠깐 다시 성경 속의 천사에 대한 표현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는 타락한 사단과 또 다른 천사를 말할 때 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지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 이 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별은 넷째 날 우리가 사는 궁창 하늘 위에 만들어진 발광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6기 38장 7절에 그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새벽별도 천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역시 천사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해서 썼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이제 나눌 새벽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의미는요 일곱 교회의 하나님의 종 리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까 그러니까 리더를 의미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1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내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성상 상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다행히 여기에서 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일곱 별은 본문 스스로 일곱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혁개정은 일곱 사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도 역시 엔젤스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아람어 성경을 번역한 영어 원문을 보면요 메신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리더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게 좀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경, 네 번째 이제 성경의 별은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새벽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새벽별은 이사야서에는 루시퍼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벽별을 의미하는 개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인데요. 헬렐은 밝음이라는 할렐에서 유래된 말로 새벽별, 색별이라는 말입니다. 라틴어 루시퍼는 빛이라는 명사와 가져오다 라는 동사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고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새벽별, 뭐 금성, 그리고 새별, 새벽에 떠오르는 별로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금성이요. 이렇게 금성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르는 다른 태양계 행성과 달리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잖아요. 반대로 돌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금성을 통해서 마귀 원수의 거역과 그런 불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자, 새벽별, 루시퍼는 분명히 빛나는 존재로 지어졌지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단, 그러니까 루시퍼가 된다는 건데, 새벽별로 불렸던 이 루시퍼, 루시퍼가 왜 떨어졌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분명히 교만 때문이었죠. 이사야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도 역시 사탄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에스겔이 두루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서 아, 이거는 사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두루왕한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14절을 보면요. 너는 기름 보험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분명히 천사 천사 그룹이라고 나오죠 날개가 내신 천사라고 제가 이제 그룹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돌들 사이를 왕래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당시의 두루왕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왕이었다고 해도요 인간인 두루왕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 할수 있었을까요 없겠죠. 이것은 두루왕 뒤에 있는 실질적인 그 두루왕을 지배하고 있는 본질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에스겔도 이사야처럼 결국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천사들인 별들에게 그이 별들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음란 때문인데요. 이 음란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바로 심판한 죄가 바로 음란이에요. 또 유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금에서도 나이 많은 그시무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림은요. 만왕의 왕으로의 영광을 드러내요. 결국 계시록의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예수님의 예수님은요. 재림 후에 열방을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두아리아교회에 이기는 자,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벽별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라는 의미는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성경에서 새벽별을 이사에서에서는 사탄으로 지칭하고 계시록에서는두아리아 교회의 참성도 또는 예수님이라고 지칭할까요? 별에는 떨어지는 별과 다스리는 별이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있죠. 그러나 루시퍼 사탄은요 분명히 떨어지는 별이고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은 빛나는 별입니다. 같은 별이지만요 사탄과 같은 떨어지는 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빛나는 새벽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던 떨어지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새벽별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내비게이션으로 성경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나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교만과 음란으로 타락한 그래서 심판받는 사탄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배 시대에는 성령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계명성과 새벽별, 떨어지는 별과 영원히 빛나는 별의 차이는 열매로 구분되어 지는데요 자, 한 목회자와 진정한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과 음란으로 타락해서 사탄의 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서 열매의 결과로서 모든 것이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여전히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뜨리고 탈락시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이란 단어는요 운동선수의 준비된 자세를 가리킵니다. 또 깨어있다라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다라면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호신탐탐 노리는 타켓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사탄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관심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이미 자신의 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하나님의 비전과 역할은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자에게는 큰 능력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작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큰 능력과 작은 능력.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란의 때에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기는 자들은 계시록의 약속대로 새벽별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광명의 새벽별로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별이고, 다스리는 별입니다. 육기에서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기뻐 노래한 천사들을 같은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분하신 것은 천사에도 계급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삶 가운데 오는 고난과 환란을 이겨낼 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별, 그러니까 새벽별이 될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별이 되기를 분명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미혹과 환란이 있더라도 믿음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새벽별이 되어 승리자 대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빛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